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8시 아침, 8시 51분이 되겠죠.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기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 모의투자를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고, 위클리 옵션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 위클리 옵션 음. 자 위클리 옵션 자위클역시는 매주 어, 목요일이 만기가 되죠 목요일이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거래가 되죠 일주일만 그러니까 목요일에 상장이 되어서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서 이제 사라지죠 없어집니다 깡통이 되거나 수익을 취하는 거죠. 음, 자그 위클리 옵션은 자 옵션이란 것이 뭡니까? 옵션이라는 것은 일단은 자 주식부터죠. 주식은 기업에 대한 투자죠. 그 다음에 선물은 뭐죠? 자이 주식은 한개 주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스피2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코스피200 지수라는 게, 음, 주식 중에서 아주 우려한 200개 종목에 대한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자,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해치하기 위해서 코스피 200개, 200개 종목이니까 대단히 많죠. 그죠? 이 종목을, 에 대한 걸 해치를 하기 위해서 200개 종목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해치하기 위해서 이 선물이라는 것이 이 개발이 된 겁니다. 이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선물이죠. 자, 이 선물 한 계약이 그 1억에 가깝습니다. 그 1억에 가깝고, 자, 이 1억에 가까운 한 계약을 이 코스피 200 지수, 이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개 종목에 대한 하락 위험을 갖다가 해지하기 위해서 이거 이 선물에 한 것이. 이 탄생하게 되었죠. 선물 한 개를 사려면 그 1억을 주어야 되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옵션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지금. 옵션자 뭐한개 해봐야 뭐, 뭐 저기 25만원 보듯이 하는데 1포인트 같은 경우는 1포인트는 25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죠? 25만원. 이제 거래 승수가 25만원이라는 거죠 거래 승수가 25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인트에다가 25만원 곱하면 되는 겁니다 금액이 나오죠 이쪽 옵션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옵션인데 월물 옵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이게 바로 이 월물 옵션입니다 그 매달 분 전입니다. 매달 그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위클 옵션이 탄생이 된 겁니다. 매달이 너무 기니까 일주일만 매매하는 거 일주일에 에에만 매매하는 에이에어 위클 옵션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 이 높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죠.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 높은 대신에 또 손실률도 지구상에서 가장 높습니다. 깡통 되었습니다. 선물은 뭐 깡통 되는 일은 없죠. 그죠. 선물하고 뭐 이런 주식은 뭐 주식 깡통 되는 일은 없습니다. 뭐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은 깡통되는 일은 잘 없죠 어? 없다 그죠 어, 대부분 없다 음, 대부분 없다 음, 한 번은 있습니다 왜냐면 상 기업이 망하면 또 날라가는 거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어, 깡통이 됩니다 옵션은 만기래 <웃음>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데 맞추지 못하면 예, 깡통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해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 예, 무섭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추는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인데, 이게 2.5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2.50 단위로 이 수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만약에 현재 지금, 보세요. 선물이 지금 349.5로, 6호로 지금 마감됐죠, 그죠? 선물이 349.65. 선물이 349.65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 300. 3 6 9 6 5로 마감되었죠 마감, 마감지수가 선물 이번에 금물자네 그죠 선물 뭐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이 2.5 단위로 이럴 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70포인트 어 뭐야 349 인데 그죠 349 349 349 이렇게 해 가지고 단위를 350 단위가 352.50 그죠 이렇게 이 단위를 이렇게 지수를 구분해 놨어요 다른 거를 맞추는게 아니고 이걸 맞추는 거죠 그 이렇게 그죠 밑으로는 밑으로는 또300 그죠 2.5로 빼면, 빼면 되는 거니까 347.50 그 밑에는 345.00. 자, 이렇게, 이런 지수를, 종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 옵션의 종류죠. 예. 네. 행사 가격이란 말이죠. 행사 가격이 이렇게 많습니다. 행사 가격이란 것은, 자, 코옵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코 옵션은, <웃음> 자, 고스피 200 지수를, 200 지수를, 만기일에 말이죠. 만기일에 네. <웃음> 행사 가격으로 장시각 1분 전입니다. 매수할 권리입니다. 이 뜻이. 자, 뭡니까? 고스피, 백지수를 이를 갖다가 기초산산이라죠 이걸. 영어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미국에서 건너온 제도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콜 옵션 한번 오늘 바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시작되니까. 아, 아 마음이 급합니다. 그죠? 하하. 자, 오늘 리플리이 장으로 하는 거죠. 이거. 음, 자,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직접 콜 옵션을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초교육이니까 아주 세세한 것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어, 이, 위클 옵션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옵션, 선물 옵션을 하려면 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내 택상금이 천만 원이니까 계좌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 다 됩니다 사전 교육하고 또 모의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사업을 한다 치고 열심히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는 연습을 해 가지고 실전 투자를 하셔야 돼요자 이렇게 예, 한국 거래소에서 모의 투자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죠? 호가잘량이 2,600개로 늘라. 자, 위클리 옵션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위클리는 위클리로 클릭을 하고 350짜리를 매수를 해볼게요. 자, 1.4로 나오죠. 그죠? 10개를 일단, 바로 잡아볼게요. 자, 1.48에 매수가 됐습니다. 그죠? 자, 1.48에 지금 콜 2022년 5월 W4가 네 번째 주라는 뜻이죠. 네 번째 주 목요일 만기가 되는 350 매수 행사 가격이죠. 콜은 매수한다는 뜻이고, 요 행사 가격은 매수 행사 가격이죠. 매수를 이런 가격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백지수를 만기일날 350 이상 가면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콜은 이 상승할수록 수익이 나는 겁니다. 콜은 1.48에 매수를 했는데 내려가니까 그저 이 가격입니다. 이 옵션의 가격이에요. 위클리 옵션의 가격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요거를한 계약을 사면 은 여기에다가 2 5만을 곱하는 거죠. 근데 열개약을 샀죠. 열개 곱하기 1.48 곱하기 25만 원. 거래승수 25만 원 곱하면 약정 금액이 됩니다. 약정 금액이 이제 투자 금액이죠. 이게 이제 거래 거래 계약이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계약 두 계약 이게 한개한 계약, 한 계약을 지금 매수를 했다 해서 그래서 약정이 계약입니다. 계약 약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 이걸 모든 것은 어 이게 미래 만기를 만기의 모든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의 이걸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일만큼 지불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약정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다 번역을 예, 영어로 된글 갖다가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약이죠. 예. 계약금 보통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도 10% 계약금 지불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10%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린 말로는 투자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섬으로 올라갈수록 콜 옵션은 올라갑니다. 음, 자 보시면 저 360만 원 지금 투자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죠. 그죠? 8% 손실입니다. 음, 자, 이 원금 360만원에 대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 29만 2500원 마이너스 자, 총 이렇게 모의투자 해라고 한국거래소에서 1억을 줍니다. 이렇게 추정 자산도 1억 주머니 가능한 금액도 이걸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9,600만 원 남아 있죠 그죠? 360만 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두개 더하면 1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로도 매수를 할수 있는 금액은 9,63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장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모의 투자를 여러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장 따라 이렇게 매매를 해보셔야 되고요. 음, 호가 전량은 지금 2,100개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의 시가는 선물이 344.95로 출발해서 현재 음, 그죠? 음, 뭐, 어, 0.6 정도, 0.65 정도 지금 시가에서 올라치고 있습니다. 시가에서 이렇게 올라치고, 시가 위에서는 상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가 밑으로 빠지면 하락적으로 항상 마인드를 굳혀야 됩니다. 오르는지 내리는지 굉장히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근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면 시가 위에서 형성되면 매수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가 밑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매도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매도 갔다가, 뭐, 매수했다가, 막, 갑자기 하락했다가 상승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상승했다가 바로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죠? 음, 그래서, 어, 이장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고집을 피우시면 그냥 깡통됩니다. 자, 현재 지금 9시 예, 6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호가잘량은 1700기고, 자, 1.48에 이걸 매수를 했는데, 자, 이걸 1.58에, 그죠? 청산을 해보도록 하죠. 1.58, 그죠? 자, 1.58 하면 딱 25만원 수익 나겠죠. 어? 10개 하겠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0.1 차이 나잖아요. 그죠? 0.1 곱하기 10개 하면 1이 되죠. 1. 1이 되니까 1 곱하기 25만원 하면 딱 25만원 수익 나는 겁니다. 아셨죠? 어. 수익금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서 1.58, 그죠? 1.58, 1.58 할까요? 1.58에서 1.48을 빼면 0.1이죠. 그죠? 0.1에 또 10개 하되니까 1포인트가 됐죠. 1포인트 곱하기 25만원 하면 25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수익금이 25만원이 생겨납니다. 옵션 정상 손익이 25만원이 생겨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들어갈 때 체결되는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토젤 한번 시범을 보이고 또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죠 음 지금 16분이 흘렀는데요 뭐 오래하면 안되니까 올라 치죠. 이 선물이 올라가면 옵션도 올라갑니다. 콜옵션은상승종에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급하게 올라갑니다. 350짜리 행사가격 종목이죠. 옵션에는 이렇게 행사가격으로 종목이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사가격은 2.5 단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가격이 아무거나 되어 있는게 아니고 예, 2.5 단위로 이렇게 해서 행사가격이 예, 구분해서 이렇게 상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콜은 예, 이게 선물이 상승해야 예, 상승을 하는 겁니다 put은 풋은, 풋은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위클리 put 만약에 330이다 p u 옵션이죠 5월 넷째주 해가지고 만약에 행사가격을 330으로 했으면 0.20 이죠 보세요 시가보다 지금 내려갔죠 0, 시가는 0.3 인데 0.20 이게 선물 올라가니까 이스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방향입니다 옵션 푸어 콜은 선물하고 같은 방향이고 선물 올라가면 콜 가격도 올라가고 포풋 가격은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자, 풋 매수하는 입장이죠. 풋 매수를 왔다가 1.48로 했는데, 음, 자, 이 옵션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행보를 했을 때는 또 제로로 향합니다. 행보를 했을 때는 콜도 제로로 향하고, 풋옵션도 제로로 향합니다 이 행보했을 때가 완전히 쥐약입니다 쥐약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도 좀 급하게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지 비실비실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 가치라는 개념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1.48 이게 쪼그라듭니다 제로로 향하는 거죠 좀더 지금 시간 자, 가치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거는 외가라고 하죠, 그죠? 외가라고 합니다. 이게 345가 등가입니다. 근데 345 위에죠, 지금. 어, 콜 옵션에 350이니까 345보다 위에는 외, 외가격이라 해요, 외가격. 외가격은 지금 당장 만기가 됐을 때, 에, 깡통이 되는 종목이죠. 왜냐면 하350 이상 가야 되는데, 안나갔잖아요 지금. 345잖아요. 물론 지금 선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선물하고 지금 코스피 200지수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지수를 맞추는 게임이죠. 그죠? 코스피 200지수나 현물, 이거는 코스피 200지수의 현물, 선물이죠. 거의 유사하게 지금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 수치를 맞추는 게임이죠. 350까지 올라갈 것이다. 현재 지금 345죠. 345.70이죠. 그죠. 예, 지금 망기면 이거는 꽝입니다. 그래서 외가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350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올라 치면은 예, 옵션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옵션의 가격이라 하는데 1.48 선물 가격은 345.90 이죠 여기에다가 25만원 곱합니다 선물이나 옵션이나 똑같습니다 25만원 거래승수 25만원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증거금을 한 15% 잡고 한, 천만 원만 있으면 이게, 매수가 되죠, 그죠? 자, 1.58 가면 박수 치고, 강의를 좀하더라죠 이렇게 이제 올라치잖아요, 그죠? 3,600개 늘어나면서, 올라치고 있습니다. 자, 1.58, 예, 체결됐, 예, 체결됐습니다. 25만원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체결되면서 한두틱 이렇게 유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할 때도 유리하게 체결된 게 있어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자, 25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호가 잔량이 늘어나니까 선물이 올라가면서 콜 옵션도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저, 뭡니까, 모의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 옵션이라는 것은 고스피 이백지수를 만기일에 행사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입니다. 이 매수자가 이런 걸 하는 거죠. 매수자가. 매수자가 콜 옵션을 매수했을 때 고스피 이백지수를 만기일에 행사 가격으로, 이제 매수행사 가격이죠, 그러니까 어, 매수할 권입니다 근데 에, 이게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는 행사를 안 합니다. 권리 행사를 안 하죠. 포기하죠. 이제 권리 포기라는 말이죠. 권리 행사를 포기합니다. 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옵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프리미엄, 그 옵션 가격이죠. 이게 이 가격만 손실을 보는 거죠. 이거는 옵션 매수자는 권리세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이제 콜 옵션은 항상 상승했을 때 이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드 옵션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코스피 200지수를, 200지수를, 그죠? 만개일에, 그죠? 만개일 종가에, 그죠? 종가, 동시효과에, <웃음> 매도 행사 가격죠 이거는. 그죠? 매도 행사 가격으로, 매도할 리입니다뭘 매도합니까? 코스피 200지수를 매도하는 거죠? 고스피 200 종목을 매도하는 거죠 고스피 200 지수를 매도하는 겁니다 왜 매도합니까? 이 풋옵션은? 이 풋옵션 이 매수자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고스피 200 지수가 하락할 것 같아서 어이 풋옵션을 매수하는거죠 자이 풋옵션을 이 매수를 하는 자는 네, 이렇게 앞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코스피 백지수가 하락할 것 같아서 그 행사가격 밑으로 까지 이게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행사가격 밑으로 까지 밑으로 더 하락할 것 같아서 푸드옵션을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하락했을 때는 하락할 것 같으면 푸드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콜옵션, 푸드옵션을 직접 오늘은 어, 매수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폭등하는 장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75%죠. 이게 금융일장이었단 말이죠. 목요일에 비해서 78%가 이 시점에 9시 16분 시점까지 78%가 상승했다는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장이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모의투자 하는 방법까지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 기초방송을 한번씩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